네 반갑습니다 선물옵션 전업투자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2022년 3월 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모의투자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예탁총액 1억이고 어, 추정자석도 1억입니다 주문가능금액도 1억이죠 자, 아침에 보면은 호가잘량이 음, 플러스 1300개로 되어 있죠 그죠 음. 오늘 한번 포스로 매매를 해보도록 하죠. 자, 위클 옵션은 이번에 상장되지 않습니다. 이 월물 옵션이 만기주기 때문에 상장되지 않아요. 360짜리로 한번 매매할까요? 아니, 음, 355짜리? 예, 네, 355짜리로 한번 매매를 해보도록 하죠. 자, 10개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마틴 매매를 활용해서 한번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34만원, 예, 입금이 되었죠. 저, 사셨습니다네계약이 매수가 되었고. 자, 이거는 1분 봉 차트고, 이거는 5분 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효과 전량이 이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죠. 마이너스로 이제 돌아섰습니다. 자, 365, 음, 어, 선물. 어, 예. 자, 마이너스 2200, 220개, 400개, 마이너스. 예. 매도 효과가 점점 쌓이고 있죠. 음. 자, 이 기계로 계속 매매가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자, 700개. 예.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10개 중에서 7개는 매수가 되었고, 어, 3개 약은 아직 매수가 안 되었습니다. 아, 바로 떨어져 버리죠. 지금 4시 2분인데, 음. 자, 이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잘 보시고, 자 내가 어떤식으로 매매 할지를 모니터자를 많이 해 보셔야 돼요 자, 아침에는 시가가 1.2 육이었는데 고가 지금 1.45 까지 올라갔죠 음. 355 짜리 자, 저가 364.40까지 내려갔다가, 예, 약간 반동을 했었고, 호가는 지금 마이너스 800개, 700개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 선물 옵션을 할 때는, 예, 몰빵 매매를 하게 되면 아주 후달립니다. 예, 정신이 없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에 비해서 뭐이 위클리옵션 같은 경우는 뭐 350배까지 수익률이 높을 때가 있으니까 이걸로 충분히 소액으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깡통은 수시로 된단 말이죠 자, 10개 중에서 8개만 매수가 되었죠 지금 자 260만 원 정도 투자가 된 상태고, 음. 옵션 매수자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은 마틴 매매를 해야 승산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8개야. 어, 평균 단가는 1.34가 되죠. 음. 한 번, 한 개, 예, 다체워됐습니다1개 그죠? 1.34가 되겠습니다. 평균 단가. 그러면, 10개야 곱하기 1.34 곱하기, 예, 거래 승수가 25만을 곱하는 거죠. 그러면, 예, 335만이 나오는 겁니다. 자, 투자 금액이 지금, 음, 335만이 되겠습니다. 자, <웃음> 자 10만 원전 달성되었죠. <웃음> 음, 자, 음, 하루 자기가 목표한 금액을 에, 예 까지 달성하면 그걸로 스톱을 하시면 돼요. 4시 5분이 되겠고요. 다시 또 추락을 합니다. 저쯤 또 붕괴되면서 호가 전량은 1300개로 늘어나고 있죠. 매도호가가 늘어나고 있죠. 1600개까지 지금 매도호가 가 쌓였습니다. 자 선물은 364.40이 되겠습니다. 선물도 여기다가 거래승수 25만원 곱하면 나오는 거죠. 거의 1억 가까이 되죠. 선물 한계약은 1억이 있어야 됩니다 원래는. 그런데 증거금 15% 니까 뭐 1500만원 있으면 한계약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선물이 내려갈수록 적은 금액으로 투자를 할수 있는 거죠. 만약에 100포인트 같으면 2 5 0 0만원만 있으면 되는 거죠. 100포인트 곱하기 2 5만 하면 되는 거니까 2,500만 원만 있으면 한개 여기서 다지고, 지금은 364.30 이니까, 여기다가 25만 원 곱하면 그 정도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거기다가 증거금률 15%라고 생각하면 15%를 곱하면 되는 겁니다. 자, 27만 5천 원이 수익 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우리가 평균 장가는 1.34. 1.48까지 올라 치고 있습니다. 자, 30만원 수익 나오고 있는 상태죠. 자, 335만원 투자해서 벌써 거의 10%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구상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다는 어, 옵션 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월물 옵션인데 3월달 거죠. 2 2 2가 2022년 이라는 뜻이고 03이 3월달 이라는 뜻이고 여기 이제 355가 행사가격인데 푸선 매도죠. 어, 그러니까 매도 행사가격입니다. 355로 매도를 한다는 거죠. 만기일때 언제 하냐? 아, 만기일때 고스피 200 지수를 355로 매도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355 밑으로 내려가면 수익이 나는 겁니다. 고스피 200 지수가 선물 지수가 아니에요. 고스피 200 지수가 355 밑으로 내려가면 수익이 나는 종목이고 이때의 현재 옵션 가격이 1.52 입니다. 1.52 곱하기 25만원 하면 되는 거죠. 거래 승수가 25만원 이니까 25만원 곱합니다. 자, 60만원이 수익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9시 8분 정도 되는 그런 시간대죠. 지금 4시 8분인데 실제 시간은 9시 8분 되는 시간입니다. 계속 추락을 하면서 호가 잔량이 2,300개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기계로 매매를 하는 거죠. 계속, 계속 거래가 일어납니다. 이게. 자, 62만 5천 원이 수익나고 있죠. 순식간에 18% 수익나고 있죠. 자, 한방을 노릴때도 이렇게 확실하게 한방이 있다는 사실 어제 이제 나스닥이 하락하는 바람에 이런식으로 폭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속임수 전략을 아주 많이 펼쳐 봤습니다 자8 2만5천원 수익이 증가 되고 있습니다 85만원 증가하고 있죠 계속 이렇게 올라치고 있습니다. 이 옵션 가격이 올라치니까 수익이 나는 겁니다. 평균 단가는 1.34입니다. 그죠? 자, 335만을 투자해서 425만, 네, 어, 925,000 수익나고 있는 상황이죠. 자, 5분 봉, 이제 10분 되죠. 그죠? 어, 10분이 되었습니다. 자, 호가 잔량이 3,400개로 늘어났죠. 예, 아까 중에 거의 제로에서 말이죠. 플러스만에서 바뀌는 그 시점에서 예, 호가 잔량은 3,500개로 매도가가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호가 잔량이 굉장히 신뢰도가 높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옷과 잔량만 보더라도 큰 실패는 하지 않을 겁니다. 역방향 매매를 하는 것이 대단히 위험합니다. 하락할 때. 자, 105만 원이 수익나고 있는 상황이죠. 110만 원. 자, 1.34에 매수를 했는데 1.78까지 지금 수익나고 있죠. 아, 이 10분마다 클릭을 안 하면 이런 식으로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줘야 돼요. 이게 귀찮은 일인데 한국거래소에서 이렇게 무료로 매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4시부터 밤. 10시 45분까지 이렇게 모의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음. 자, 기능에 가서, 기능에 가셔서 계좌 비밀번호를 설정을 합니다. 계속 비밀번호를 넣으라고 하니까 설정을 하고, 자, 36% 3 7생 나죠. 음. 1.34에 매수했던 거 지금 1 8 0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때의 호가 잔량은 마이너스 3,600개, 3,700개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매도 호가가 계속 들어온다는 것이죠. 지금 매도가 쌓인다는 거죠. 4,000개까지 늘어났습니다. 4,000개까지 늘어났어요. 아, 이게 전부 다 기계로 컴퓨터로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이 수치가 대단히 신뢰도가 높아요. 이게 이 수치가 갑자기 플러스로 돌변하면 예, 방향으로 타는 거죠. 상승 방향으로. 지금은 예, 하락 방향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2800개 까지 예, 줄어들고 있고요. 4시 13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보자. 목표를 2.00으로 한번 청산주문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2.00에 매도주문을 넣도록 하죠. 이게 체결되는 가 한번 보죠. 자, 오늘은 이렇게 모의 투자를 해보면서 하락장일 때는 어떤식으로 어, 하락을 하는지 유심히 잘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 모의투자가 대단히 활용도가 높아요 에, 오늘 완전히 그죠 에, 외국인들은 속임수 전략을 쓰죠 이 속임수 전략을 꼭 알아야 됩니다 흙은 날속인다 쏘긴, 말이죠. 안 당하려고 하면 안 당하려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이렇게 속임수를 쓴다는 거 명심하고 자, 다시 또 반동을 해버리죠, 그죠? 362.85까지 갔다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3,000개, 마이너스 3,000개까지, 아까 마이너스 4,000개였는데, 3,000개까지, 매도 효과가 줄어들었죠. 음. 자, 이 모의투자 내역을 동영상으로 남겨서 교육자로 료 남기고자 이렇게 직접 방송을 켰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3월 물 푸드 옵션이죠. 3월 물 푸드 옵션. 자, 위클리 옵션은 특히 주의할 게 야간 거래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월물 옵션은 야간 거래가 되죠. 야간 거래. 초보자한테 아주 주의사항이 참 많습니다. 몰빵 매매해서는 금방 거들납니다 여러분. 마트 매매 잘 활용하셔서 소액 투자로 꾸준히 수익 내는 것을 익히시면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죠. 다시 또 저점 확인하려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때는, 마이너스 효과 달량이 4,000개, 4,100개, 그죠? 4,100개까지 늘어났습니다. 자, 자, 2.00에 과연 체결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4,300까지 늘어났습니다. 4,400개, 네. 자, 16분이죠. 4시 16분. 음. 네, 좋습니다.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자, 4시 17분인데. 와, 아, 대단하죠, 그죠? 대단합니다. 네, 여기까지 또 추가 타가 볼까요? 그죠? 뭐야? 하루 체결되버리네. 그죠? 음, 와.. 이 속도가 빠르니까 미리 벌써 들어가 버렸어요. 총 이제 20개가 됐는데 음.. 요거를 어, 5개는 2.05에 또한 개는 2.10에 이렇게 에, 분산해서 처리하는 걸로 해가지고, 쭉 긁어 보도록 하죠. 자, 4시 18분이 되겠습니다. 순식간에 1.90에서 사져버렸어요. 자, 362.75까지. 예, 반등하고 있습니다. 3,700개로 늘어나고 있죠. 음. 하여튼 돈을 잃지 않는 상황에서 이 모의투자를 할수 있다는 것은, 뭐, 모의투자는 많이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늡니다 예. 우리가 자전거를 탈때 처음에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눈으로 일단 보죠. 어떻게 이렇게. 하지만 직접 타봐야 자전거를 실력이 늪니다. 타보지 않고서는 자전거를 절대 배울 수가 없죠. 그죠? 네. 4시 19분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의투자를 계속 연습을 하면, 아, 어떻게 내가 진입을 하고, 언제 내가 청산을 하고, 그런 걸, 동물적인 감각이 이제 자꾸 커지는 거죠. 그죠? 반사신경으로 바로바로, 바로 아, 상황이 아니다 싶으면 바로바로 바로 어, 콜 매수 갔다가 폰 매수 갔다가 바로 방향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런데 이 몰빵 매매를 해버리면 방향을 옮길 수가 없죠. 방향을 에, 몰빵 매매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불리한 게임을 하는 거죠. 자, 다시 또, 자락을 하고 있습니다. 3600개 마이너스 호가 잔량이 매도 가를 쌓이고 있는 상황이죠. 음... 자, 어제 끌어올렸던 것은 매수 순식간에 그죠? 끌어올렸고 오늘 다시 어매 매도 방향으로 바로 또 체결됐습니다. 기 순식간에 지금 막 거래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그전이라도 미리 지금 체결을 체결이 돼 버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2.00에 체결이 되었고요. 그죠? 이제 1 0개양만 남았죠. 추가로 아까 들어간 1.90에 매수했던 거 이렇게 분산해서 청산 주문을 넣어 놓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계약 같은 거는 끝까지 먹을 수가 있고, 이런 매매법을 활용하면, 그래서 이 옵션 매수자가 승리하는 길은 마틴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마틴 계일 매매는 외국인이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예, 외국인이 마티매매를 하고 있었는 거죠. 신기하게도. 자금이 그렇게 많은 외국인도 마티매매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티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몰빵매매를 하고 있죠. 예. 그러니 매일매일 깨지죠. 손실보죠. 그죠? 손실봅니다. 한번또 방향 잘못하면 다또다 털려버리고, 안전투자 위주로 쭉 꾸준히 수익내는 비법은 바로 이 마티매매에 있는 겁니다. 지금 회원들도 어, 뭐 꾸준히 수익내는 분도 계셔서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 선물옵션에서 수익내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를 어려운데 예, 욕심을 통제하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마틴 매매를 하게 되면 자금 관리가 자동으로 됩니다. 몰빵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정도를 하고 끝까지 또 수익을 챙길 수도 있고 다양한 수익 전략이 있으니까 꼭 활용하셔서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체결되었습니다. 마지막 2.10 방송이기 때문에 길게 할 수가 없죠. 네, 체결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210만, 210만 2천원, 어, 212만원 수익 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익 내는 방법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 자, 어떻게 매매를 하는 건지 직접 어,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외국인들이 어제 주식으로 몽땅 사다가, 이렇게 오늘 패대기 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보시면, 음, 오늘 경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저, 보시면 외국인들이 주식을, 그죠? 5,890억 원어치, 아, 침부터 패대기 쳤습니다. 그리고 선물도 같이 패대기 쳤죠, 그죠? 지금, 종가까지 2,712억. 시간 외에 또 거래가 또 일어났네요. 1,200억. 그죠? 계속 매도를 쳐왔습니다. 10시 반까지, 그죠? 주식은 하루 종일 매도를 쳤고, 자, 선물 매도를 치니까 프로그램 매도가 4581억이나 매도가 흘러나왔습니다. 금융투자가 3200억 매도를 했죠, 그죠? 프로그램 매도를 했죠, 지금. 자, 연기금도 오늘 864억 매도를 했습니다. 자, 금융투자는 계속 매도를 했죠. 3217억. 자이 지금 포지션 자체는 마감까지는 양매도죠 그죠 콜옵션 28억 양매도 매도 28억 그 다음 푸드옵션 19억 매도 아침에 계속 콜 매도 하면서 장을 끌어 내렸습니다 자일봉 차트를 보시면 계속 외국인들은 21선을 상향 돌파하면서 마침 마치 상승한 처럼, 음, 상승하는 흐름처럼 만들어 놓았다가, 오늘, 어제 이제, 어, 나스닥이 마이너스 1.47% 하락하는 바람에 패대기를 쳤던 모양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 행보하는 장, 왔다 갔다 하는 늘뛰기 장이 계속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은, 어, 양매도 하는, 양매도 장이죠. 변동성이 축소를 시키면서 옵션 매수자가 수익 내지 못하도록 이렇게 계속 아래 위로 흔들어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타 매매를 해야 됩니다. 오버 했다가는 거들나죠 당분간 양매도장 계속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이 저점이 붕괴돼야 추세 하락이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그 전까지는 계속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어, 만약에 기준금리가 하락한다는 소식이 나올 때 그때부터 이제 하락 쪽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당분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이 펼쳐지겠습니다 자 오늘 옵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푸드 옵션 2022년 3월 물, 그죠? 행사 가격 345짜리가 0.79였습니다. 어저께는 0.34였는데, 105%가 하루 만에 발생된 거죠. 요즘은 오버하면 아주 커들랍니다 그죠? 오버하는 순간 반타작이 나버리죠. 음. 콜 같은 경우에는 어제 2.76 이었는데 1.01 마이너스 63% 입니다. 어마어마 하죠? 이렇게 한방에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당일 당일 매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모의 투자를 알려드렸고 계속해서 외국인은 들 양매도장을 이끌어 가고 있는 거죠. 한번은 올렸다가 한번은 폭락시켰다가 이렇게 하고 있죠 지금 음, 이거는 위에 거는 30분 봉 차트인데 음. 이런식으로 말이죠 폭락했다가 복등했다가뭐또 다시 복등 왔다갔다 하는 횡보장 다시 상승해 가지고 오늘또박살내 버리죠 또 박살 낼지 또횡보 시킬지 계속 장이 수익 내기가 어렵죠 아침 뭐한시간 정도 하락했고 나머지는 다 횡보를 해버렸어요 그죠 이때 옵션 매수자가 또 수익 내기가 어려워요 행보장이 될 가능성이 너무하니까 짧은 단타 매매를 하셔서 수익을 꾸준히 쌓아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외국인소 쏘김스 전략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전해드리면서 모의투자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